어, WG님, 오, 수추부가 이를? <웃음> <웃음> 네, <웃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스트리밍 네.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대 뭐라 그러지뭘뭘 하려고? 이 형이 얘기한 것만 내가 나한테 그래 <웃음> 내 마음을 좀 읽어봐 어? <웃음> 그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기 끝까지 안거예요 <웃음> <할> <웃음> 잊어먹었어? 아 어, 저희 그 스트리밍 영상의 마지막 네. 편이고요. 네. 네 저희가 이거를 생각보다 질문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계속 제작하기엔 제작비가 모자랍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Q&A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네.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걸 네. 다영상 만들려니까 못 만들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웃음> 그리고 짧은 것도 많고. 그리고 그래. 이제 나도 헷갈려. 니까 그러니까. <웃음> 아, 이 변수를 통제해가면서 막 해야 네. 되는데 어 맞아요. 그래 너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가 음악이 질렸다. <웃음> <웃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너를, 너를너 <웃음> <웃음> 너를 작업할 때도 많이 들었잖아. <웃음> 자다가 생각나면 <웃음> 죽은 것 같아 진짜 <웃음> 네. 그러면 오늘 음. 질문을 하나하나씩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거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NACH w u N s c h 님예어 아마 독일어인 것 같아요 나 그... 왜... 예. <웃음> 네. 24비트 플락을 주는 게 아니라 MP3 320K로 넘긴다고요? 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3 2 0 k MP3랑 음. 1644의 웨이브 파일, 네. 그 다음에 여건이 될때이사기를 플락 파일을 같이, 이렇게 세 네. 개를 유통사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원본은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넘기니까요. 네네. 예. 어, 승수김님, 급 화질이 급상승한 건 기분 탓입니까? 그럴 겁니다. 기분 탓일 겁니다. <웃음> <웃음> 기분 탓일 겁니다. 네. <웃음> 네. 저희 뭐, 영상 감독님들은 항상, 네. 예, 똑같이, 어, 똑같은 노력으로, <웃음> 어? <웃음> <웃음> 마무리 좀줘줘요예 <저>,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하기님 같은 카메라 센서를 써도 아이폰이냐 삼성이냐에 따라 둘다잘 나오지만 사진이 느낌이 다른 그런 느낌인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요? <웃음> <응>? 뭘? <웃음> 나이 Q&A 못하겠어 나이 형이랑 못하겠어 이 형은 질문에 답을 해줄 마음도 없고 아니. 아니. 이렇게 카메라랑 비교를 하면 사실 그런 해상도의 차이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2 5 e 6 k 나뭐 320K 그다음에 뭐 플락파일 이렇게 음. 가면 해상도 차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네. 예를 들면은 f HD 화면으로 보다가 갑자기 이제 뭐 4K 화면으로 넘어가든지 음. 아니면 저희 뭐스피브 영상 같은 네. 경우도 초창기에 제가 편집한 걸 보다가 <웃음> 어, 영상 감독님이 어. 이제 촬영하신 걸 그쵸. 보면 해상도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엄청. 그렇게 MP3와 플락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음. 일단은 다운로드해서 들 때는 네. 사실 거의 동일했어요. 다만 스트리밍 할때 조금 차이들이 있었다. 회사들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같은 그레이드라고 얘기를 음, 하면 네. 뭐 카메라 센서별로 느낌이 다르다 라고 음, 이해를 음, 하시면 음, 되는데 음, 음. 저희가 이거는 완전히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라고 하면 음, 음. 네. 그런 뭐 해상도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휴고 김님. 아왜 스포티파이랑 구글 뮤직 안 해주세요? 어, 왜냐면 저희가 원본 파일을 소유한 것 중에 유통이 된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웃음> 네. 간단합니다. 네. 닥터신의 손님. 현장에서는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유튜브로 보니 고놈이 고놈같이 들리네요. 동의합니다. <웃음> 음,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유튜브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음질을 이제 추구하면서 음악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 아. 이제 환자의 길로 <웃음> 접어드는. 네. 예. 이런 사람이 꾸밀 수 있는 좋은 장비 세팅 알려주세요. 좋은 음원 구하는 TV라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좋은 음원 구하는 TV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스트리밍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뭐 플락 파일이나 mp3 파일 같은 것들을 직접 다운로드 하시는 게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어, 아니면, 실제로 뭐 cd 같은 거를 구매하셔서 리핑을 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방법인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컴퓨터 이외에 이제 휴대기기에서 재생을 할때 네. 어, 휴대폰에 직접 넣어 가지고 들으시거나 음, 네. 아니면 별도의 그런 dap 같은 게 필요해요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저렴한 기기 중에서 저희가 뭐 추천드릴 수 있는 dap 라고 음, 하면 디샨799 뭐 프로듀서 디케이 음. 에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퀘스타일의 그 큐피투안이나 네. 아니면 뭐 아스테렌컨 뭐 이런 음. 쪽으로 가시면 아주 어마어마한 환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네. 진짜 재밌다 네. 아이디가 네. 닥터 신의 손인데 환자가 네. 되려고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즐거운 환자 생활. 네, 예, 즐기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위험합니다. <웃음> 네. 자, 휘트너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건데, 스펙트럼 데이터라도 플락과 AAC256은 거의 같으며, 인간의 귀로 차이를 잘 느끼는지 전문가들 모아놓고 블라인드하면 못 맞출 거다. 뭐, 실험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어, 사실 스펙트럼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음원을 스펙트럼 데이터를 찍으면 당연히 음. 같은 스펙트럼이 음. 나올 텐데 네. 반대로 스펙트럼 데이터가 같다고 해서 같은 음. 소리가 나느냐 이건 음.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스펙트럼 데이터 상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네. 같은 스피커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데이터만 찍으면 사실 음. 비슷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격대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스펙트럼 데이터만 가지고 이거를 네. 확실하게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인코딩 성능이나 뭐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또그 댓글에 또 다른 댓글에도 음. 이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진짜로 결과만 놓고 음. 들어보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음. 그 안에서 진짜 이게 인코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열화가 생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대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네 어쨌든 플락과 이제 aac256 그 다음에 mp3-320 네. 그 다음 또 aac320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청감상으로도 이제 좀 느껴질 만한 네.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d 네. 합정동 어, 불방망이님 <웃음> <웃음> 뭐지? 네. AAC 코덱이랑 mp3 코덱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이랑 차이점이 부재해서 약간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코덱에 대한 차이까지는 음, 음. 준비를 아직 못 했는데, 네. 아, 이거 설명하면 너무. <웃음> 와,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재미없을 거예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조회수도 안날 거고. <웃음> <웃음> 막상 이제 뭐 음. 재미의 부분보다는 음. 거기에 대해서 네. 되게 좀 전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좀 가볍게 풀어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조금 배제를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유튜브랑 아이튠즈의 라우드니스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음. 제가 여기 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음. 네 분명히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랑 아이튠즈, 그 다음에 타이달, 그 다음에 멜론, 이런 것들이 라우드니스가 전부 달라요. 음,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LUFS라고 해서 네. 보통 기준이 되는 사이트들보다 라우드니스 자체가 조금 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우드니스가 약간 업자 용어긴 한데 음. 보통 이제 볼륨이라고. 어, 어, 뭐냐? 업자 용어 어, <웃음> 어,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리의 볼륨 레벨 자체가 음. 어, 유튜브가 재생하는 게 조금 더 작고, 네. 그 다음에 타이달도 조금 작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링 할때 일부러 유튜브나 타이달을 위한 마스터링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공된 음원들은 유튜브나 타이달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재생되는 면들이 있는데 음.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별해서 재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음. 네. 근데 이제 타이달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타이달용으로 만약에 마스터링을 작게 했다라고 음. 하면 노멀라이징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멀라이징 옵션을 끄고 들었을 때 네. 작은 건 작게 들리고 큰건 크게 들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그 작은 것들이 음질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웃음> 너무 머리 아파. 제가 나중에 네. 그 숙면을 위한 채널을 하나 파게 되면 음, 네. 이 주제를 한번 예 영상을 그렇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음. 설명해 드리기에는 음, 너무 너무, 너무 알아요할고 알아야 될그 네. 뭐 전에 이제 이해가 음, 음, 돼야 돼, 음, 음, 선결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다 설명을 못해 드릴 것 같아요. 다음 기회. 네. 언제가 될지 몰라. 네.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웃음> 뉴지웅 님, 머리 아프다가 그냥 술을 한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좋은 다음. 선택. 좋은 선택. 우문현답입 벨베르 <웃음> 님 유튜브로 유튜브 음질이 쓰레기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다 <웃음> 아니 그러지 마요 이런거 이런 거좀 올리지 마요 어. <웃음> 김지우님 이수님 지금 병자들이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듣느라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요 <웃음> 나도 만들면서 스트레스야 <웃음> 이게 쌓요 <웃음> 어, 나도 쌓여요. 만들면서 이게 스트레스야 어, 임경미님 애플 디지털 마스터 타이달 마스터 같은 것도 소개 좀 비교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제 애플에서 보면 애플 네. 뮤직에 보면 마스터드 포 아이튠즈라고 이렇게 딱지가 네. 붙은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타이달 같은 경우도 음. 마스터드라고 이렇게 붙은 네. 게 있고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에 있는 마스터드 포 아이튠즈는 고음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죠? 고음질이 아니고 애플 뮤직에서 스트리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코덱으로 네. 인코딩을 해서 붙인 게 음. 마스터드 포 아이튠즈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마스터링 작업에서 프로세싱에서 네.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마스터드 포 아이튠즈라는 마크를 찍을 수 있는 특정 유통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통사에다 음원을 보내면 애플에서 기준한 인코딩 코덱으로 변환을 해서 네. 그거를 애플뮤직에 다 유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음원에만 마스터 i 포 아이튠즈라고 이렇게 찍혀있는데 네. 사실 그 인코딩된 코덱 자체가 고음질로 변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음. 적당한 품질과 음. 적당한 속도로 내보낼 네. 수 있게 하는 약간 퀄리티 핸들링을 위한 음. 그런 코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붙이자면 음. 애플의 상술 아닌가 <웃음> 에, 라는 생각이 <웃음> 들고 있어요. 아, 애플도 <웃음> 그래 다 한번 <웃음> 붙어 보자 어차피 난 잃을게 없어 <웃음> 어. 자 그런데 이제 타이달 마스터 같은 음, 경우는요 어. 24비트 96k 에서 추출한 웨이브 파일이나 플락 파일들 네. 완전히 이제 고해상도 하이레졸루션 음원인데 네. 마스터링 상태에서 추출한 가장 고해상도의 음원을 네. 타이달에 넘겼을 때 음. 타이달에서 마스터드라는 마크를 찍어서 스트리밍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달 마스터 같은 음음.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유통사에 다 전달하는 최고음질 음원입니다. 네. 그건 이제 벅스나 멜론에서 제공하는 플락 파일과도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어, 가불김님 가가지 하는 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음, 유통사에 넘길 때 반드시 넘기는 음원 형태 의두 가지는 네. 320k mp3와 1644의 cd 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사에서 이제 플락의 경우 예전에 320K mp3에서 플라으로 뻥튀기 해서 막 적발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음, 네. 아, 그거는 사기 아니야? 그 사기지. 어, 그건 빼박이에요. 어, 그죠 320K에서 뻥튀기 했으면은 그건 진짜로 스펙트럼 찍어보면은 바로 답 나오는 거라. 그죠 그건 나와요, 바로. 에.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cd 에서 리핑 해가지고 플락으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심지어 지금도 이제 벅스에 가보면 결정할 수 있어요 음. 16에서 플락을 할거냐 24 음. 플락을 선택할 거냐 음. 음. 그럼 저희가 이사, 24비트 플락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마스터링 해가지고 유통사에다 보냈으면 네. 24비트 플락 음원을 들을 음. 수 있는데 음. 저희가 그 작업을 안 했으면 음. 절대 24비트 플락 음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네. 음원이지. 존재하지 음. 않는 음원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644, 음. CD에서 추출한 플라파일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음. 그럼 이건 고음질 음원이 아닌 거냐라고 하면, 이것도 고음질 음원에 속하게는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 네. CD 음질을 가장 손실이 없는 형태로 압축해서 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고음질 음원이다 아니냐라고 음. 얘기하면, 음. 아, 이것도 고음질 음원에 속합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락 파일이라는 것 자체는 z 파일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압축의 형태일 뿐이지 네. 플락 파일이면 고음질이고 플락김이 아니면 고음질이 아니야 요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벅스에서 유통하는 뭐 16비트 음원 왜냐면 네. 그 시절에는 마스터링으로 막이사를이으로 채취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옛날음원은 그런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6비트 플락이다 하면 아 CD 음원 음질이겠구나 라고 음. 생각하시고 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키민키님, 혹시 뮤직플레이어 간의 음질 차이도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기본 음악플레이어랑 스토어에 있는 유료플레이어들. 계약비가 없어요. <웃음> 유료플레이어들 어쩔까요? <어쩌냐고>? 네, <웃음> 다 <웃음> 사서 <웃음> 해야 되잖아. 네. 근데 뮤직플레이어 네. 간의 음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실제로. 분명히 있어서. 네.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뭐 많이 써보고, 음. 아, 이 뮤직플레이어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추천드리면 좋겠지만, 음. 네. 저희도 거의 기본에 중심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음, 뭐, 뒤지거나 음. 하지 않아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뭐, 컴퓨터 상에서는, 음. 윈도우에서는 뭐, 미디어 플레이어. 네.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그런. 기본 재생의 네. 미리보기라고 하죠. 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음질이 제일 좋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애플에서 같은 경우도 뮤직 플레이어들을 몇 개를 써보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이튠즈도 좀 별로였고 음, 음. 뭐 별다른 그런 유료 플레이어들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음.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네. 파일 앱에서 이제 기본 재생이 되거든요. 음. 어, 기본 재생이 음질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정말 불편합니다.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 편의성도 무시를 못하니까 네. 음. 설키손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레이어로 차이가 발생할 텐데 뮤직플레이어 앱들 비교해달라고 네, 소프트 화이팅 하지 말아주세요 돈 들어가니까요 <웃음> <웃음> 수라님 콜로세움 완성 3차 가자 <웃음> 힘들어요 <웃음> 진짜 힘들어요 <웃음> 아, 아, 최규철님 분리수거 밴드를 아시다니 배우신 분 그런가? <웃음> <웃음> 그 정도의 친구들이었나? <웃음> 네. 아 김성진님 음원 사이트들이나 LG 스마트폰에 라우드니스 노멀라이제이션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음질에 영향이 생길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야 이것도 되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 참, 요런 거, 요런 거, 과들리지. 어. 아, 댓글에, 댓글에 콜로세움 열렸어. 음. <웃음> 네. 사실, 그 라우드니스 노멀레이제이션이라는 기능 자체는 뭐냐면, 왜 저희가 음원 작업을 하다 보면 곡마다 볼륨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이제 뭐 컴필레이션 앨범 같은 거 들어보면 어. 마스터링을 이제 한 번에 싹 했으면 음. 비슷한 볼륨으로 재생이 되는데, 음. 뭐 형이 한 곡, 내가 한 곡, 음. 누가 한곡 해가지고 한, 작업한 걸 모아놓으면. 각자의 볼륨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앨범에 쭉 재생을 하다 보면 음. 어떤 건 볼륨이 크고 어떤 건 작고 하니까 음, 음,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볼륨을 이제 일정하게 내보낼 수 있게 음. 그런 노멀라이저이션 기능을 음. 켤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리미터 걸듯이 해가지고 음, 음, 음. 노멀라이저 해서 막 장거 막 끌어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음, 음, 음, 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요새는 그냥 개인 값으로 올려요. 셀링을 넘어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실링을 안 넘는 선에서 개인 값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올려서 맞춰버려요. 그런데요? 네. <웃음> 아 어쨌든 이 얘기도 응. 하다보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것도 숙면 채널에서 숙면 채널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음질에 조금은 영향이 있고 그렇게 네. 일단 알고 계셔주시면 네. 안 될까요? <웃음> 숙면 채널에서 배워요. <웃음> 그렇습니다. 진영탁님 멜론에서 음색 이상하게 바뀌는 거 나만 느낌? 나도 느낌. <웃음> 양말님. 캐주얼하게 BGM으로 그냥 들을 때는 스트리밍으로 듣고 각잡고 음감은 플락다운 받아 DAP 또는 CD 리핑일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스트리밍 망해라. 페페리콘님, 스트리밍 망해라. <웃음> 정답. 여기 <웃음> 음. 음. 요기, 여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있었는지 네. 극장마다 네. 리뷰를 해달라고 사운드를 누가 <웃음> <웃음> 와 그렇죠. 그거는 한번 리뷰하러 들어가면 두 시간. 딱감금당했서와 <웃음> 아. 그러면 생각해 을봐 같은, 같은 영화, 영화. <웃음> 같은 영화를 봐야지 또 같은 영화 야이 사람이 나를 장만해 놀려 어. 궁금하려고 아. 들은 거야 지금 아, 아 머피님 AAC 음원 다운 받은 건 원본 MP3랑 차이가 있었나요? 저번에 보니까 궁금하네요. 차이 있습니다. 원본 MP3는 실제로 원본 MP3 다운 받는 거 말고는 다 차이가 있어요. 예. 네. 어, 장수용님, 제발 1만 명 가부하, 다음엔 분리수거 밴드 랜선 공연하게 해주세요. 했지 않나요? 네, 저희 방송 안 보시다가. 오랜만에 <웃음> 들어오셨네요 <와> <웃음>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들어오셨어.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오, 오랜만에 네. 들었어. 야,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어, 나왔다, 나왔다. 차일방님 아 <웃음> <웃음> 극장 음향 비교, <웃음>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등. 와, <웃음> 거기에 댓글이, 스윗박스님이, 이건 상영관마다 차이가 나서. <웃음> 상영관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걸다돌아다되는 거야? 아, 영화 하나로? <웃음> 와, 어. 한 1억씩 주시면 할게요. <웃음> 해드릴 수 오, 있어요. 어. <웃음> 9천만 원만 줘도 안돼요 <웃음> <웃음> 네. 영진고님. 다운로드 파일 중에 서비스 가입 기간에만 들을 수 있는 DRM 걸린 다운로드 파일과 음악 파일을 구매해서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음질 차이가 있을까요? DRM이라는 건 사실 이제 워터마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차이가 없지 않을까, 네, 뭐 라고 생각합니다. 백팔 투 확신은 못 하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음. 그 파일을 생성을 할때 네,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라, 음, 아마 없지 않을까, 네. 네. YJJ 님 음질 비교 사타는 고음질 음원 플락 메탈 선녀 블라인드 테스트 안 해요. 아, 왜 이렇게 블라인드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궁금은 해 <웃음> 나도 아, 구독자 입장에서 궁금은 해 나는 생각만 해도 네. 소름돋는다 야 <웃음> 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뭐? 대.. 대. 전.. 이게 전자야? 전차, 전자 전차 아닌가? 밭전자인가 이게? 애초에 시청자들은 유튜브로 인코딩된 소리를 듣는데 영상을 보고서 뭐가 더 좋네 나쁘네 차이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그래프 같은 걸 같이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또 아니니 느낌적인 느낌 이외에 아무 의미 없음 어, 저희 채널 자체가 별로 의미 없어요. 뭐, <웃음> <웃음> 어,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네. 네. 뭐, <웃음> 그냥, 음. <웃음> 재미삼아. 음. 네. 이게, 그래프나 수치는, 오해의 구석이 너무 많아요. 음. 실제로. 맞아요. 볼 때는, 아, 되게 그럴싸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음. 사실, 그래요. 이게, 특히나 음향 쪽에서, 음. 소리라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수치화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음.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음. 좀꽤 많은 상황에서는 그게 더 의미 없지 않나? 아, 실제 현상을 약간 더 음. 이렇게 압축해서 정보화하고 네.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그런 수치나 이런 걸 사용을 네. 하면 네. 훨씬 이제 좀 편리해지는 부분들은 네. 있는데 수치나 그래프만 가지고 현상을 네. 다 이해하겠다는 라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크로울리님 아니 음질 비교라고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 사이트 비교하는 건 내가 뭐소머즈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구간을 비교해야지 그나마 비교하지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뭔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음악을 같은 구간에 그렇게 더 들으셔봐요 <웃음> 어. <웃음> 아니 좋으세요? 블리스고 <웃음> 음악이 그렇게 좋으세요? 어. <웃음> 그렇게 좋으면 음원을 사서 들으세요 <웃음> <웃음> 어. 저희가 2편에서는 사실 네네. 같은 구간으로 했, 했었잖아요 2편인가? 아무튼 3편에서는 저희가 그냥 한번 쭉 틀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 같은 구간을 해서 이렇게 듣는 비교도 있지만 음. 이렇게 막 다른 구간을 들어도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 변화하는 캐치되는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들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그전 네. 댓글도 있었지만 음. 유튜브 인코딩에서 사실 이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음. 힘들긴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저희가 뭐 이렇게 들어보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재생 환경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차이가 음. 좀더 들릴 테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라고 라 한번 네. 예시를 들은 거니까요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미워하지 그렇습니다. 마세요 저희 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웃음> 와그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셨죠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좋았던 컨텐츠지 않았나 욕도 달리고 <웃음> 저희가 드디어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웃음> 아, 근데 이제 스트리밍에 관해서는 네.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할 네. 것들은 이제 그런 뭐, 뮤직플레이어도 비교해야 되나? 그건 비교해요, 이제. 아, <웃음> <웃음> 나도 이제 모르겠어. <웃음> 그냥 <웃음> 봐서 눈 감고 딱 찍어서 쓰세요, 그냥. 쓰기 편한 걸로. 저희가 음. 한번 이렇게 또 경험해보다가 네. 좋은 플레이어가 있으면 한번 뭐 영상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네. 저희가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뮤직 플레이어를 다 비교해서 음. 에, 들어보고, 그거 다 분간해가지고, <웃음> 뭐가 좋은데, <좋네, 웃음>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거의 네편째 네. 영상을 찍으면서, 네. 사실 뭐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네. MP3 스트리밍이나 요새 같아서는 이제 플락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시작들 하시니까. 네. 어, 웬만하면 이제 음질 좋은 걸로 감상을 하시면 좀 확실히 그런 차이들을 느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벅스나 뭐 멜론, 음. 이런 쪽에서 뭐, 고음질 음원 스트리밍을 음. 감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 네, 조금 더 이제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실제로 다운받아서 음. DAP에다 이렇게 소장해서 들으시면 음. 사실은 그 맛이 되게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음악 감상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는 거좀 추천드리고요. 음. 이제 또 물론 이제 외국 음악 같은 경우는 또 타이달 같은 데서 들으면 음. 또 그런 고음질 음원들들을 수 있으니까 음. 음. 그런 식으로 음악 감상 취미를 음. 한번 좀잘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재미있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패스 댓글 나왔네요. 배대, 배대, 배대. 고정 댓글에 올리고 싶었어. <웃음> 어, 제이 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아, 진이, 어쩐지 우리 큰딸이 진이는 아빠가 쓰고 자기는 벅스를 자기가 쓴다고 하더라. <웃음> 이런 휴년. <웃음>